전목의 고드릭은 첫 번째로 만나보실 수 있는 데미가입니다 특히나 스케일이 커진 레거시던전이며 많은 아이템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고드릭부터 가기 싫으시면 옆에 샛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 폭풍 언덕의 낡은 집에서 위로 북상하시면 다리가 있고 그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진행하다 보면 리에니의 지역으로 갈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톤빌성에 들어갈 때쯤 중간에 만났었던 폭풍 언덕의 낡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 황금종자가 있습니다. 림그레이브의 제3마리카 교회로 가셔서 연약의 성백병을 드시고 물방울을 넣을 준비를 합니다. 탐험을 하시다 보면 여러가지 물방울을 드실 텐데 초반 추천드리는 물방울 조합으로는 아까 전에 드셨던 붉은결정 물방울, 림그레이브의 남쪽에 있는 황금나무의 화신을 잡고 나오는 진주색 거품 물방울을 추천드립니다. 붉은결정 물방울은 전체 생명령에서 반을 채워주며 진주색 거품 물방울은 1의 피격 판정에서 매우 크게 데미지를 경감시켜줍니다. 림그레이브의 마중물의 마을 지하에 석검 열쇠를 사용하고 스태미나 회복을 도와주는 탈리스만, 녹색 거북 탈리스만이 있으며 림그레이브의 언덕 위로 올라가면 죽음에 닿은 지하 묘지에서 파도를니다 수 있습니다. 전쟁 배움의 낡은 집 근처에서 물리 100% 경감시켜주는 방패 하나를 드시고 다시 전쟁 배움의 낡은 집에서 NPC에게 전투 없음 전해를 사시고 방패에 넣으면 바로 타도의 전투 기술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준비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NPC가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옆길로 갈지 정문으로 갈지 정문으로 가면 발리스타가 날라오기 때문에 옆길로 가는게 맞지만 나중에 스스로 정문을 열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정문을 간다는 선택을 고르시고 정문만 열고 옆길로 빠지시면 되시겠습니다 열쇠 하나를 드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들어가는 순간 문이 강제로 닫히고 기사 하나와 대치하게 됩니다 돌침 패턴은 앞까지 왔을 때 회피하시고 뒤잡고 강공격 쉽게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가드 카운터 공격을 강화하는 곡검의 탈리스만 녹슨 열쇠를 드시고 문을 열고 나가시고 오른쪽으로 내려가시면 열고 올라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성벽탑 축복에서 시작하여 전투매들과 싸우고 왼쪽으로 계속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난간을 타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전에 폭풍의 스펙도 드시고 앞으로 진행하다 보면 도가니 기사가 보이는데 난이도가 높은 몬스터이기 때문에 굳이 상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쓰러뜨리면 공격기도 도가니의 모습 뿔을 얻습니다. 도가니 기사를 지나치고 위로 올라가는 승강기에 몸을 씻고 계속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정문으로 다시 돌아가 n p c 돌아가면 상점이 열려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물품이 있으시면 구매하시면 됩니다. 나무 계단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주머니를 밟고 성 외곽을 탈수 있습니다. 중간에 무너진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 곳이 있는데 진행하다 보면 사다리가 보이는 성벽이 있습니다. 점프 공격을 강화해주는 손톱의 탈리스만이 있습니다. 진행 중 오른쪽 주머니를 밟고 올라가는 곳이 있는데 끝까지 가면 사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떨어지고 석검 열쇠를 드시고 쇼컨문을 열어 진행합니다. 전목의 귀공자는 상대하기 전 쇼컷을 열어줘야 하는데 큰 초상화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면 승강기 하나가 있습니다. 성벽탑 축복이 있으니 휴식하고 다시 내려가도록 합니다. 이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목의 기공자를 처리해야 하는데 내려찍는 패턴 마지막에 공격을 하시고 여덟 번 베는 패턴 마지막에 공격을 하시고 포효 패턴의 끝날 때쯤 공격을 하시고 항상 자기가 원하는 패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싸우시면 됩니다. 초상화 바라보는 방향에서 왼쪽으로 아까 얻은 석검 열쇠를 사용하여 들어가시면 몬스터를 상대하고 매우 높은 치명 숙취를 가지고 있는 자비의 단검을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 축복으로 가려면 빠르게 달리셔야 하는데 왼쪽 벽을 보면서 몬스터는 무시하고 달리시면 승강기 측 방 축복에 도달합니다 정문 뒤로 갈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좀 전에 지나쳤던 구멍으로 들어가서 석검 열쇠를 사용하여 중간에 신 사냥의 성인과 신의 살같이의 기도서를 드시고 편하게 갈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다소 돌아가는 길이지만 전에 손톱의 탈리스만을 드셨던 자리 쪽으로 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반에 빠르게 갈수 있는 편법이 존재하지만 달려서 점프하기에는 조금 힘든 감이 있으니 돌아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는 길이 은근 길이 한번 쭉봐주시 바랍니다. 바랍니다. We go again. 승강기 측 축복에서 시작하여 전투매 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오른쪽 방에 네펠리 루라는 NPC를 만납니다. 거인을 무시하고 오른쪽 방에 축복이 있으니 앉아주시고 축복 정면에는 전해를 주는 스카라베가 하나 처리해주시고 후미진 작은 방 축복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난간을 타고 외곽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고 오른쪽으로 들어가시고 올라가고 계속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난간을 타고 떨어지고 승강기 측 방과 연결된 쇼컷을 하나 열어주고 박지가 매달려 있으니 주의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적인 나무령이 나오게 되는 나무력을 물리치고 황금 종자, 석검 열쇠, 즉사 수치 내성을 올려주는 죽음의 왕자의 부스럼 탈리스만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대망의 보스전인데 전에 만났던 mbc를 소환하고 진입하게 됩니다 폭풍그르기 이후 두가지로 파생되는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내려찍는 공격이 있습니다 바로 내려찍지는 않고 어느정도 채공을 하고 내려찍으니 텀을 주고 회피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원거리 공격을 하는 패턴이 있는데 왼쪽부터 날라오니 앞으로 구르며 회피하고 마지막 오른쪽으로 오면 또 한번 구르며 회피합니다 도끼를 가운데로 치켜들어 준비하는 공격은 두번째 내려찍을 때 들어가 3번째, 3번째, 3번째, 3번째, 3번째, 3번째, 3번째, 3번째, 3번째, 3번째, 3번니3번번째3번니번번 생명력이 좀 빠지게 되면 자해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공격이 가능하니 틈틈이 공격하시면 됩니다. 개전 패턴으로는 부채꼴로 화염을 쏘는데 바로 달려들어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패턴들이 강화가 되었는데 폭풍 부르기 패턴, 땅내려 찍는 패턴은 1에 추가가 되고 잡기 기술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고드릭을 처리하셨으면 고드릭의 거대한 룬, 전목의 추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고드릭의 거대한 룬은 알려드렸던 정문쪽으로 가셔야 하는데 바라보는 반향으로 모두 무시하고 달리시면 됩니다. 중간에 날부찍끼고 있는 사자가 있는데 무시하고 계속 달리셔야 합니다. 폭풍의 언덕을 진입하시게 되면 정면에 탑이 보이는데 여기서도 무시하시며 달리시면 되는데 전속문을 지나치고 신수탑을 진입하고 거대한 룬을 수복하시면 축복에서 거대한 룬을 장비하실 수 있습니다. 장비한다고 사용이 되는 건 아니며 룬의 홀을 쓰셔야 제대로 사용이 됩니다. 참고로 고드릭게 거대한 룬은 전체적인 스테이터스를 올려줍니다. 특정 보스를 쓰러뜨리면 추억이 나오게 되는데 장비나 주문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대축복에서 가운데 문에 진입하면 해당 추억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강제로 이해차를 돌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방법이 하나 있는데 가끔 탐험하시다 보면 큰 종을 달고 있는 영묘가 있습니다. 영묘 안으로 진입하는 방법은 각 지역마다 틀린데 가장 빠르게 들어가는 곳은 제4마리카 교회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영묘 하나가 있습니다. 달에 해골을 부셔주면 스스로 안게 되는데 진입하시면 해당 을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목의 고들이 사냥 영상을 끝으로 이번 동략 마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Lend me thy strength. Return together to our home.